그래서 이렇게 사건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법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국방은 놔두고, 그러면 이 내한테서 일어나는 사건을 구성하고 있는 법은 크게 어떻게 그게 되는가 하면은, 첫째는 우리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 사건, 내한테서 일어나는 사건에는 항상 마음이 있습니다. 거게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그죠? 마음이란니까 여러분, 굉장한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초기 불교나 상자부 아비달마에서 말하는 것은 찝다는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그죠?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는 마음부수가 부수, 마음 있습니다. 부수라는 말은 붙어서 한개 일어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째따실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부수에는 52가지가 있습니다. 육쪽에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그 집에서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마음이 일어날 때이 심리 현상들은 마음부수는 심리 현상으로 보면 됩니다. 심리 현상들은 뭔가 마음과 더불어 반드시 함께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서 52가지 중에서 7가지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항상 함께 일어나는 거고 그다음 우리가 마음을 크게 보면 은 우리가 그 유익한 마음, 해로운 마음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그렇죠? 유익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그죠? 특정한 뭡니까? 그, 이, 거기서 다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부수들 해가지고 25가지 분류를 해놨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해로운 그 마음이 일어날 때는 해로운 마음부수들 14가지 중에 특정한 마음들이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뭡니까? 한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의 그 심리 현상은 그죠?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가 세 번째가 물질이, 스물여덟 가지 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에는 이제 열반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논의해서 제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한테 해당 없습니다. 그죠? 이, 이, 이거, 해, 논의를 하면은 전부 관념 노름이 제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과감하게 딱, 그, 제껴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열반까지 포함해서 82가지 법이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에, 매 찰나에, 매 사건이 일어날 때, 이 82가지, 그죠? 이 열반은 제외하고, 81가지, 뭡니까? 법들 중에 몇십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보라는 겁니다. 상대히 이제 그러면 제 어려운 이야기가 되면 되죠.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관념만 없애버리면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부처님은 그러니까 고구정령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은 관념으로 불교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불교 수행이 어려워져 버린다는 겁니다. 관념만 제거하고, 그죠? 딱 있는 그대로, 그죠? 있는 그대로 법을 보려고 노력하면은, 그러고 있는 그대로 법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 챙기는 공부입니다. 마음 챙긴다는 것은 관념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82가지 법이 있고요. 이제 이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82가지가 함께 일어나면꼭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그, 여러 가지, 그, 저, 저, 저 뭡니까? 저 폭포에서 물이, 그, 뭡니까? 물이 팍 떨어지면, 물, 물이 여러 가지 뭡니까? 줄기대로 모여갖고 팍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막, 물, 그, 물, 그, 그물 안개라 그럽니까? 그죠? 그런 것이 팍 일어나갖고, 그 현상을 흐려버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 비유가 지금 갑자기 좋은 비유가 안 떠오르는데요. 예를 들어 폭포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수직까지 물줄기가 모여갖고 팍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물 안개가, 물 보라가 팍! 탁 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있는 그대로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 80축 한 특정 순간에 아까 뭡니까? 그 특정 순간에 사건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 법들이라고 법 그랬죠 그죠? 법들이 함께 탁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문안개가 치듯이 뭔가 뭡니까? 그죠? 부딪히면서 특정 현 뭡니까? 그 어떤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거를 이, 우리, 아비달마에서는, 빠냐띠라고 합니다. 이, 개념. 아까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개념 있잖아요. 그죠?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어나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그 수레 있잖아요. 그죠? 이, 그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립니다. 예를 들어 이런 수레가 있다고 합시다. 그죠? 수레가 있으면은, 사실 이거는 수레가 아니잖아요. 우리 이름 붙여서 지금 개념으로서 수레라고 하지. 이거는 뭡니까? 어떤 특정한, 그 구성 요소들 있잖아요, 그죠? 그죠? 바퀴, 그죠? 이, 이, 이 나무, 그, 이 폐, 그 다음에 이 안에 뭡니까? 나무 판자, 그죠? 그 다음에 이 술에 이 끌고 가는, 이 뭐라 그러면 체락을 합니까? 그죠? 이런 거, 이런 거를 뭡니까? 목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뚝딱, 뚝딱, 뚝딱 맞춰갖고 딱해나면은이 요소들이 탁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개념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수레라는 개념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그게 익숙돼 버리면은 이걸 갖고 뭐라 그럽니까? 수레라고 이름을 붙여버리면은 이건막 수레가 돼 버립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개념을 떠나서 보면은 그게 수레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떤 특정 구성요소들을 모아낸 거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술에 이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집착을 하고 그죠? 싫름거는 물리치고 그죠? 좋은 거는 거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뭡니까? 또 정신적인 그죠? 해로운 정신적인 이런 구성요소들이 생겨서 또 뭡니까? 흘러가고 그거를 갖고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거를 내 안에다가 적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눈, 귀, 코, 막 이런 거모여갖고 이것이 내에 이래되잖아요 네. 이래 되잖아요. 네. 혹은 내 것, 그죠? 이렇게 되면 은 뭡니까? 거기에는 뭐가 붙습니까? 엄청난 집착이나, 그죠? 여러 가지, 이제, 뭡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를 그 윤회의 삶에, 그죠? 이붙받게 만드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것을 불교에서는, 그죠? 아비달마나, 요 초기 불교에서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이 물보라하고 같습니다. 그죠? 물보라가 이 뭡니까? 법들이 모이면은 팍 이러면 뭡니까? 물안개가 팍 끼면은 우리 있는 그대로 못 보잖아요, 그죠? 그죠 있는 그대로 이거는 뭡니까? 수레체 이거는 바퀴, 그죠? 이거는 판자 이렇게 있는 그대로 못 봅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의 뭡니까? 그 이제 그거를 방해를 하고 이 개념에 가려서 우리는 뭡니까? 그죠? 이이이이 이, 이, 이, 이, 이 세상에 대해서 뭡니까 나니 내 것이니. 그럼 이제 우리 그 염철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 세상에 대한 그 뭡니까 탐심 욕심이라 번역했나?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한 마음을 버리고 이랬죠, 그죠 우리는 뭡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항상 뭡니까? 욕심 아니면은 뭐를 가집니까? 싫어한 마음이잖아요. 좋은 거는 그죠? 욕심 내고, 그죠? 싫은 것은 물리치고,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이런 습관 속에 금생뿐만 아니고 불교식이하면 전생 전생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그죠? 그런 관계 속에서, 그죠? 그런 심리 현상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 뭡니까? 이제 그이이 이, 이 괴로움에 붙박아서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빤야띠에 속지 말고 그죠? 있는 그대로 법을 보라는 겁니다. 근데 무슨 말씀이 좀더 구체적으로 되죠 그죠? 그죠? 법을 보기 위해서는 빤야띠 개념에 속으면안 됩니다. 개념 때문에 우리는 법을 못 봅니다. 제가 여기서 금강경을 인용을 많이 하는데 금강경의 가르침의 핵심이 그겁니다. 금강경의 핵심 이 뭡니까? 우리가 상가지 지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요 사상을 가지지 마라 그러죠 아상 인상 동생상 수다상 을하잖아요 그죠 그 상이 뭡니까 금강경에서그 상은 산냐거든요 산냐인데 그것을 뭡니까 그 주석서나 여기서는 그 산냐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빨야트입니다 개념하고 하나도 틀리지 않는 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랬지만은 뭡니까 우리는 개념에 가려 있기 때문에 법을 못 본다 이것이 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개념에 가려있기 때문에 법을 못본다 그죠? 부처님은 법으로서 나를 보라 그랬지, 그죠? 그렇죠? 법은 사건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단인데, 구성요소인데, 그죠? 우리는 그거를 보지 못한다. 왜못 보느냐? 개념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건강경에서도 상을 여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뷰를 그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악, 그, 그, 우리, 그, 그, 그,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그, 뭐라 그럴까요? 유행과 어떤 유, 유행가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우리 학교들한테 <웃음> 그은니연스의 편지라는 노래가 있다 그럽시다 그죠? 그럼 우리가 사실 그거는 보면은 이름을 붙여서 지금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노래가 흘러가는 건 뭐, 뭐, 뭡니까? 마, 뭐, 뭐, 뭐, 뭡니까? 그 뭐냐? 그러니까 뭐 말없이 건네주고 쭉쭉 하는 그죠? 그게 뭡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하나의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죠? 한 3분짜리 이거를 보면은 노래라는 거는 뭡니까? 여러 가지 지금 구성 요소들이 뭐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뭡니까? 가수 둘이가 있고 뭐 임창재하고 또 뭡니까? <웃음> 두 사람의 목소리가 있고 그죠? 그럼 구성 요소 둘이 있죠? 그다음 뭡니까? 바이올린 이, 거죠 처음에 가면은 차, 그, 그차기 나오잖아요. 그죠? 바이오스이 있고. 그다음또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일로안 빠지는 게 뭐, 뭐, 드름, 드름입니까? 그거 있고, 베이스 기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모여서 그다음에 그 중에서 어떤 특정 순간을 딱 잘라서 보면 어떤 특정 순간에 뭡니까 바이올린은 요 음계를 내고 있고, 그죠? 베이스 기타는 요 음계를 그죠? 치고 있고, 그런 들럼은요 음계, 그다음에 뭔가 가수는 요 목소리를 내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것이 탁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탁 모이면은 노래가 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노래가 되어서 뭡니까? 그걸 들고 듣고 있으면 이제 개념이 막 흘러갑니다. 아 좋다. 그죠? 옛날 생각나고 그죠? 옛날에 <웃음> 뭡니까? 학교 다닐 때 그죠? 교복입고 그냥 야생한테 편지 뭐 쓰고 받고 하는뭐 그런 것도 생각이 날 거고 그죠? 이렇게 쫙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죠? 음악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음악은 어떻게 보면 이런 무상을 공부한 좀딱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 법, 법이 사실 법을 보라 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법의 무상고무화를 뭐 보는 겁니다. 무상이나 고나 무하고 좀 있으면 제가 설명할 겁니다. 그세 가지 중에 하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악이야말로 이 무상을 절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에서 그 빠져들어가 버리면 그걸 못 보는데, 그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 음악이라는 걸 분석해서 있잖아요. 그죠? 딱 듣고 있으면 뭡니까? 그, 그, 런 의미에서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 음악을 새로 한번 들어보세요이 헤드폰을 끼고 내가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소리만, 우리는 지금 사람 목소리를 주인으로 삼아서 듣고 있으니까, 그죠? 따라가 버리는데 바이올린이나 예를 들어 특히 그 베이스 기타 같은 게 있잖아요. 그 한번 뭐 딩, 뚱. 그 없어요. 보험만 듣고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특정 순간에, 그죠? 이 소리를 뚱 치고, 특정 순간에 이 소리를 또 뚱, 이음계를 내고, 그것밖에 없어요. 뚱, 뚱, 뚱이라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또 다른 뭡니까? 구성 요소들이 있어갖고, 적당히 보태고, 보태고. 그래갖고 뭡니까? 가수가 뭡니까? 그죠? 감정을 듬뿍 넣어갖고 노래를 팍 부르면 뜨게 됩니까? 그막 그래 폭발이 뿜는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노래라는 하나의 사건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는뭐가 있습니까?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 비교 뷰... 통해서 알수 있듯이 내 삶도 그렇다는 겁니다. 나의 삶도 그죠? 내 마음속에 우리가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고 그죠? 그러면 죠 대상을 뭡니까? 우리는 느낌이나 인식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죠? 대상이 주는 뭡니까?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그 다음에 그죠? 그 인식도 여러가지 그런 인식. 그럼 거기에 느낌과 인식이 있고 또 다른 여러가지 마음 부수들이 막 모여가지고 대상을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뭐, 거기 뭐, 감정도 일어나고, 뭐, 어떤 뭡니 분노도 일어나고, 이성적인 판단, 뭐, 복잡한 이런 심리 현상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거를 보는 것이 법을 보는 거를, 법, 그, 그 법을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구성 요소들은 못 보느냐? 개념에 가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래 하나만 갖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범이또 새롭게 그 음악이라는 것이 여러분한테 그 다가올 겁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그 삶은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에 가려있기 때문에, 빨잣띠에 가려있기 때문에 법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비달마 특강에 참석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뭘까, 우리가 아비달마에서 제일 먼저 지금 분석을 해서 딱 나누고 있는 게 뭡니까 법과 개념이죠, 그죠 그렇죠. 그 그렇죠? 수없이 우리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이 법과 개념입니다. 그때는 제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데요, 저도 고민도 많이하고 어떻게 설명할 것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까지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눈으로 건강경을 보면은 건강경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념에 속지 말하는 겁니다 중생을 제도한다 니까 뭡니까 중생에 속고 제도에 속고 해탈 열반을 얻으라 하니까 해탈이라는 개념 열반이라는 개념에 속고 그럼 법을 이야기하니까 법에 집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 그래 하 되면은 우리는 뭡니까 법을 있는 것들을 못 본다고 니서 건강에 벌써 뭡니까 법으로 붙이는 대로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그 밑에 보면 그 뭔가 일체 산냐를 멀리 이어있기 때문에 불세존 들이시다 그렇게 했죠 그죠 그렇게 나오죠 그죠 일, 여기서 말하는 일체 산냐가 뭔가 하면은 아비달마에서 말하는 빤야띠입니다 개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개념을 삭 뭔가 그죠 빤야띠를 빤야띠 속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있는 그대로 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 산열를멀리어 있기 때문에 불처는 왜 부처님이냐, 부처님은 법을 본자, 본자 아닙니까 그죠? 법을 본자인데 법을 봤다는 말은 개념에 속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멀리어 있기 때문에 불체존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때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제 법의 아까 82가지 법으로 분석을 했죠, 그죠? 그거는 뭡니까? 법의 고유 성질의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 법은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법의 보편적인 성질입니다. 이걸 불교에서는 삼법인이라고 하죠, 그죠? 도장인 입니다 그죠? 네 가지 법의 도장이란 말입니다. 그죠? 법은, 그리고 이 나, 이 우리 초기 불교나 여기서는 에그 락하나라 그래갖고 특징이란 말입니다. 법은 82가지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한 탐욕과 성냄은 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탐욕하고 성냄은 고유성질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탐욕은 예를 들어서 거머지는 겁니다. 그죠? 거머지는 거고 성리면 뭡니까? 기본 성질은 뭡니까? 밀치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싫으니까 화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고유 성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자비하고 또 뭡니까? 탐욕하고도 또 다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82가지 법은 그 고유 성질이 각각 다릅니다. 각각의 고유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법은 보편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법의 보편적인 성질은 뭔가 하면은, 그거를 불교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대성불교에서는 삼법인이라고 하고, 그죠? 초기불교에서는 세 가지 네, 특징, 이걸 뭐, 특상, 이렇게도 옮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름 아닌 무상고무화입니다. 불교 야는 그러니까 불교는 무상고무화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법은, 우리가 법을 보라는 것은 뭡니까? 화내는 거 보는 거, 그죠? 승내는 거 보는 거, 그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화내는 거, 승내는 거를 본다는 말은 이거 뭡니까? 법은 첫째 특징이 뭡니까? 무상입니다. 아니지니다 무상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때까지 수없 말씀드렸죠? 순간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상하다는 말은 영원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분석하고 분석해서 보면은 찰나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찰나생, 찰나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법의 첫 번째 특징은, 보편적인 특징은 무슨 법이든지, 그죠? 그게 분노든지, 성냄이든지, 자비든지, 그죠? 뭐든지, 그죠? 아무리 좋든, 아무리 나쁘든, 모든 법은 열반을 제외합니다. 열반을 제외한 모든 법은 순간적이라는 겁니다. 무상하다는 겁니다. 그죠? 순간적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요 발을 탁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버리면은 뭡니까? 다시는, 그죠? 이제 세계 생생, 영원히, 그죠? 수, 앞으로 수백억 급이 지나도 발을 탁들어버리면은 뒤로 가지 못합니다. 어, 뒤로 갔는데요. 벌써 시간이 지나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무상한 겁니다. 그죠? 내 발걸음, 발걸음이, 이거는 무상 덩어입니다 무상 등어이 그죠? 발걸음, 발걸음이 그죠? 무상 덩어입니다내제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죠?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있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말을 뭡니까? 아! 이래 버리면 뭡니까? 무상합니다. 영원히 다시는, 뭡니까? 그 말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찰나적인 존재입니다. 무상겁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기 불교에서 특히 남방 우리 그 상자부 불교에서 아비달마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삼법인 중에서도 세 가지 승률 중에서도 사실은 무상입니다. 청정도로는 다도 그렇고 초기 부처님 가르침도 마찬가지고요. 무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승불교 쪽으로 후대로 내려오면서 무상 그런 걸 이야기하려니까 참 괴롭습니다 이거는 그리 무상은 바로 괴로움하고 연결되거든요 왜냐면 찰나적인 거니까 아 하면은 없어져버립니다 괴롭습니다 그죠 영원한 하나도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성불교 쪽에 오면은 무아를 강조하게 됩니다 물론 무아도 가장 중요한 법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만은무아는 자칫 뭡니까? 무상과 고가 뒷받침이 안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관념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상은 시간의 개념이고 무아는 어떻게 됩니까? 나분히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다. 우리 불교식으로 하면 이렇게 막 개체를 팍 씻어버리면 은나두고도 여기는 실체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무아라는 것은 그죠? 그럼 무상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간이라는 것은 뭡니까? 익숙한 거고 편안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양 이거는 동서고금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 우리가 서양 철학에서도 중요시여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 뭔가 플라톤이 지금 서양 철학은 잘 모르지만은 거기서 보면은 이데아를 강조하잖아요. 그죠? 이데아는 불교를 보면 상당히 이 빠냐띠에 가까운 사진급 빠냐띠에 그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이데아는 뭔가면은 하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니까 플라톤 철학에서 이, 그, 일종의 수직적인 그걸 하자는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뭐 뭡니까? 책이라면은 책됨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변하지 않는, 그죠? 가장 완성된 순수한 책됨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변하지 않고 영혼이 가고 오래 가고 하는 그 책은 정말로 좋은 책. 그죠? 그, 그, 뭡니까? 이, 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가치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렇지만은 뭡니까 책대 중에서 책 중에서 가장 나쁜 책은 뭡니까 확 변해버리는 거 그래서 <웃음> 예를 들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뭐 유행가 이래 갖고 클래식이나 이쪽에서 보면 예를 들어 노래도 보면 유행가 이라면 다분히 좀 그, 뭡니까, 천박, 천식이기는 개념이 있잖아. 아, 저거는 일시적으로, 그죠? 생겼다가 탁 사라지버리는 거, 그죠? 한번 뭡니까? 좋아하고 애들이 막 달강을 하고 하다 보면 뭡니까? 한 열흘, 뭐 길어야 한 달, 길어야 1년 지나면 뭡니까? 싹 잊혀져 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천박한 것,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이제, 그래 되다 보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변한다는 것은 뭡니까? 철학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해탈 열반을 얻는 데는 사실이 변화를 관찰하는 것보다 더 빠른 게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 철학에서는 이런 플라톤적인 이런 고전 철학적 이런 거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거든요. 이거는 일종의 그 사람의 그 관념이 만들어내는 거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생생하고 우리가 뭡니까?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게 뭐냐 하면은 이 사건 있잖아요. 생기 다팍내려뜨는 거. 전통적인 철학에서 가장 뭡니까? 그 건드리기를 꺼려했던 그런 개념들을 현대 철학에서는 그 쳐다보고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건의 철학이니 이제 그런 이야기들까지도 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거를 보는 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을 본다는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법의 고유 성질을 보는 것도 있지만 은이 보편적인 성질을 보는 겁니다. 그첫 번째가 무상, 두 번째가 괴로움, 세 번째가 무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남북방 공이, 예를 들어서 남방의 청정도론, 북방의 환경 이런 데서 보면은 이 세가지는 해탈의 관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해탈 회탈 아닙니죠 해탈이고 열반입니다. 괴로움의 소멸이고 이 무상, 고, 무안은 해탈의 관문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해탈이니까 벗어난다는 걸로 봅시다. 그죠? 우리 그 삶을 붙받고 있는, 그죠? 이런 우리 그 삶의 모습이, 그죠?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을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죠? 거기에는, 여러분, 큰 성이 있으면은 어디, 어디, 어디로 또, 어디로, 어디로 벗어나야 됩니까? 글쎄, 그렇죠, 문으로 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 문으로 나가야 되고 문으로 들어가야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탈의 관문으로서 이 뭡니까 철옹성에는 우리가 뭔가 윤회라는 이 철옹성에는 이거로부터 벗어나는데 오직 세 가지 문이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그죠 세 가지 문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문이 무상의 문이고 하나의 문이 괴로움의 문이고 하나의 무, 문이 무아의 문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상을 철견하거나 법의 무상고무하는 법의 보편적인 성질, 아까 법의 도장이라고 랬죠 법의 고유 성질이고 보편적인 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그죠? 일어나고 멸하는 그 현상을 봄으로 해서 그 현상의 무상을 범으로 해서 해탈을 하고 그죠? 일어나고 멸하는 그 뭡니까? 법의 괴로운 성질, 그죠? 괴로움을 뭔가 보물에서 벗어나고 무화를 보물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밑에 삼쪽 중간에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무상을 통해서 그죠? 그 해타, 그, 그, 그거는 우리가 무상, 무원, 공 일어났습니다. 그죠? 요거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우리 청정도론에 이거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아마 내년 여름부터좀 되면 아마 청정도론 가지고 특강을 하지 않을 까싶거든요뭐 그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도 하고, 요책 하면서 나오면은 또좀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